2021년 12월 8일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8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12월 12일까지 미국 오레곤주에서는 규모 5클래스의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틀 뒤인 2021년 12월 14일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해에서 규모 7.3의 강진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에서는 12월 14일 하루 동안에만 6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7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강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시작하여 인도네시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문제를 짚어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12월 14일 인도네시아 플로레스해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당일날 에 한국의 제주도에서 규모 5.3 다시 규모 4.9로 재조정이 된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역시 부리고리 지역들의 지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제주도와 같은 날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에는 서쪽으로 발리해 북서쪽으로 자화해 북동쪽과 동쪽으로 반다해와 연결되며 남쪽으로는 인도양과 사후해가 섬들을 경계로 나뉩니다. 음, 수순다 열도와 슬라웨시 섬과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도네시아의 법칙으로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1. 인도네시아와 부리고리 지역 2번처럼 미국 오레곤주에서 의 강력한 지진들이 연속 발생할 때에 한국 남해안 지역에 강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제가 만든 법칙 입니다. 아. 다시 오늘 3월 23일로 돌아와서 오늘 3월 23일 목요일 오전 제주도 제주 시 서쪽 81km 해역에서 규모 2.0 최대 진도 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진도 1은 대부분 사람들은 느낄 수 없지만 지진계에는 기록되는 수준 입니다. 약두달 전인 지난 1월 5일 오전 0시 28분쯤에는 서귀포시 동북동쪽 64km 해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2월 규모 4.9의 지진을 경험했었던 제주도이기에 지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처음에는 5.3 강도의 지진으로 알려졌었지만 기상청은 제주 서귀포시 지진의 강도를 5.3에서 4.9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제주도 강진에는 이상징후 지진 전조 현상은 없었을까 제주도 규모 4.9 강진 발생 당일인 14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는 이날 새벽 서구 어시장의 열린 경매를 통해 참돔 2만 5천마리가 1억 5천만 원에 판매가 되었으며 이날 위판된 참돔은 제주도 강진 발생 하루 전날 저녁에 대형선망 어선이 제주동쪽 해역에서 조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관계자에 의하면 고등어 성어기의 참돔이 대량으로 잡혀 위판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 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참돔 사건은 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